음. 입술 색깔 장난 아니 귀여워 부끄워지 안돼 안지래 여기다 써 여기다 가 내가 할게 <웃음> 지럴 <지랄> 때가 아니라고 <웃음> 빨리야 <해야> 다고 <웃음> 음.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카풀 멤버 카풀 멤버 부끄러워 연우언니 PD야 지금 <웃음> <웃음> 이거 안 끝나 <웃음> 자 m 하 r 이 하나가. 내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닥터 페퍼. 이거 흔하게 먹을 수 없는데. 어, 다 따르는 거야? 아니. 다 따른 줄 알았어. 엄청 하얗게 나왔어. 아보카도 버거랑. 갈릭 버터. 근데 내 목소리 하나도 녹음 안될것 같아. 노래 커서. 이거 음, 크게 말했어. 사복하고. 어, 냄새 완전 좋아. 아니, 갈릭 냄새가. 앞으로 정말 이 없어서 어? 조명? <웃음> 조명 빨리 대줘 <웃음> 어 이거 화사해 화사해 <웃음> <아주> <웃음> <동갑>. <웃음> 오늘 참 날씨가 아쉽네 근데 어, 맑았으면은 우나스 수유미식회를 보고 간다 아 스트로베리 진짜 예쁘. 아보카도 씨앗 부분은 유자랑 망고 젤리고요. 손으로 네. 뭐 씨앗이랑 무스랑 치드셔야 가장 맛이 좋으세요. 네 노랭이 조명이야 왜? 내가 음, 머리 물을 못. 그리고 내가 이거도 찍을게. 하 계란? 어떻게 노른자야? 망고 젤리라도 귀여워 그래 먹자 이제 이거 사장님이 미대 나왔다 요리 전복 왔어 음, 그 완전 신기하지 그리 얘도 좀 들어가있어 내가 그때 들었는데 아, 근데 이거 안에 빵이 더 맛있다 빵 먹으니까 큰일 났어 인간 추워? 가자 여긴 진짜 처음 와본다 난 저번에 한번 와봐 진짜? 어? 아, 난 미술관 진짜 안, 안 다니니까 오 응. 음. 사진으로? 음. 어. 우리는 뮤지엄 테라피 디어 브레이. 아, 뭐야? 은근 많은데? 그치? 신기하네. 그치? 음? 음? 필라테 브린 필라테스래 그 시각의 환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 시각의 환상? <웃음> 아 아파 뭐야 여기 조명이 휘황찬 같은데? 영상으로는 진짜 웃기게 찍힌다. 나 입술 색깔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조명이. 우 어. <웃음> <웃음> 이렇게, 이게 테라피가 된다는 거지. 어? <웃음> 예린. 새 공간 찾았어. 대박. <웃음> 근데 나 완전 이런 거 신기하다. 야, 은근 재밌는데? 아는 <웃음> <안은 안 웃음> 여기 근데 무슨 방이야? 안 써봤어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내 머릿속이야 사실 아 이거 머릿속 아니야? 근데 진짜? 머릿속이어가지고 이렇게 잡다한 게 있는 거야 먹을 거랑 그림 그릴 거랑 여기? 밖에 적혀있는 거? 이거 웬 셀카 조명이 여기 있지? <웃음> 이거 유튜버할때 쓰는 조명 아니야? <웃음> 내가 수축을 한다고 약간. 안 나오지. 응. 엄청 빨갛게 나올 것 같아. 그런줄 알았어. <웃음> 이렇게 가면 되나? 충격이네요. 어 여기 들어. <웃음> 어여긴 되게 조용한데? 약간 약간 뭔가 우주선 끌려온 느낌인데? 응, 야 여기는 사진 잘 나온다. 빨간 것만 보다 이것 보니까 좀눈 살아나는 기분인데? 응. 꽃밭 의자예요 의자. 난 셀카를 왜 찍는 거지? 야, 이 정도면 손떨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양말을 착용 맞아 놀이 어릴 때 놀이방 <웃음> 어 느낌 이상해 오, 예. <웃음> 오 진짜? 떠나지 어떡해오 좋네? 이렇게 좋아 이거 너무 예뻐 골리브 해변 여보세요. <웃음> <웃음> 몇 분? 728? 228번 아니야? 이거 한번 틀리면 출석 안 되는 건가 t o u 이 h us. I get a 수 i t t l e bit. I get a little bit. I get a l i t t 그좀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올까봐 무서워 맞아. 아니 봄물 사는 건 많은데 한 번도 못 입었어 나도 그래. 못 입었어 응.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그거 갖고 와야지 나 입으라고 잘 있냐 근데 내꺼? 응. 다행이네 여기는 도자과 야 여기 도자 맞지? 도예과 응. 여기는 시아도. 빨간색 와우 다빈치가 녹색이지 아다빈치 <웃음> 금리가 녹색이지 올 응. 학교 뷰. <웃음> 또리. 좀 너무 싫어요. 진짜? 너 그리고 너. 그렇지? 진짜 별로다. 카에 진우야. 아 화질 때문에 안될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이디어스 입점 성공을 했습니다 댓라고 아,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때. 자기 막 안된다고 합격하기 어렵대 아, 퀄리티가 좋은데 당연히 되지 축하해 오랫동안 덕질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니까 내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 풀리는 사람도 진짜. 나는 죄수도 그렇고 한 만큼 해야지 나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뭐 얻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그래 뭐막 어, 계속 꾸준히 해야 조금 발전하고 발전을 안 하는 건아닌데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계속 꾸준히 해야 조금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만약에 막한두에 했는데 갑자기 또 어, 뜨거나 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나는 이제 계속 해야지만 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안할순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뭐 떠올리겠지 근데 그런 게 없어 나는 입시할 때도 아, 내가 진짜 그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 거지 어, 그걸 나 운이라고 생각 안 돼? 어 나도 그래, 진짜 진짜. 내가 한 만큼 나왔어. 더 나오지도 않아. <웃음> 그 있죠? 아, 밥 먹고 카페 갈줄 알았는데. 밥 먹으러. 밥 먹고 혹시 카페도 가는 부분이냐? 갈것 같지 않냐 아 계속 좀 먹고 싶긴 해 응. 나도 커피 한잔 마시고 싶긴 하다 야쿠루트 언니 진짜 찌 먹고 싶서네 어. 네. 저희 3학년. 3학년이에요 1학년이랑요 네. 먹자 거기 남자 가도어 근데 응. 어제 오 내신 거. 인증은 여기 고여기서 하고. 그렇죠. 저희가 저희 저희는 잖아요게돼안 붙이면 공능 철길 공리 당길이라고 하지. 그냥 와플을 먹었으면 상상가로 가는 건데. 응, 배침 터져. 그럼. 프로 같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아, 너가 있어서 그래. 혼자 있으면 절대, <목소리> 절대 못해. <웃음> 어, 스무... 아, 이거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철사도 안 나. 그치? 금속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 끊기지 않아. 괜히 이거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아이 부분을 망가뜨리는 거 어차피 이거 해도 무료가 남아 에이 우리 이거 다 뜯고 집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너는 네그가야나 발표 잘해 차가지 너를 시키면 나 하는, 하는 일이 바라는 건데 발표부터 해그럼고합격안나아 균형 <웃음> <진영> 만들기 장애입니다 <웃음> 이게 뭐야? 토끼야? 토끼 되는 거야? 곰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 정하는 게 아닌 가요 아, 팔다리. 아, 아. 근데 너무 짧게 돼서 가 조금 작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보물 아. 음, 뭐 하려면 아.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와. 이렇게 하면 이게 귀가 돼요. 까해서 음. 이게 어굴이 되는 거한번한번 정도 정도 귀가 맞으면 딱 적당하게 아. 이 팔다리를 만든 거를 음. 이렇게 가운데에. 응. 응. 그 다음에. 이걸 마, 말아줘. 응. 맞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응. 코를 좀 잘라줘요. 입술아야지. 응. 응. 응. 미대생의 취미죠. 응. 제발 제발 난 답할 수없이내 그가의 참 무검진이야 또못갈 거야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